다 하나씩 해가지고 나눠 먹어보자. 맛이 어떤지. 그럼 나는 초코바나 아, 먹어보고 싶어. 난 나는... 그러니까 하나씩. 아나흑임자 싫어해. 또 이게 오히려 맛있을 수도 있다. 그래? 어 맛있을 그래? 수도 있어. 그래? 그래. 흑임자어흑임자흑임자를 어, 흥김자. 먼저 먹어보자. 응. 열어볼게요. 그다음에 미숫가루. 어. 그다음에 초코. 맞아. 그다음에 초코바나. 아 이렇게. 이렇게. 보이는게이렇이렇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어서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이게이게 이렇게. 이하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니까렇게 이렇게. 다음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이 우유로 먹을거지? 다 우유로 네. 먹자 우유가 당연히 먹을거지 물로 해도 되거든 오, 됐다 됐다 200! 어200 됐지 음. 이걸 이제 두 스쿱이라고 했으니까 아 나, 내가 만면 어, 이걸 어. 내가 한다고 해. 어 하고 어, 담으세요 아니 아직 평평하지 않잖아 아 너, 너무 오래 걸려 아이스 됐어? 어 아니 내가 부르면 돼 가루 안 떨어지게 두 스쿱이니까 한 스쿱 더한 스쿱 더아이스크림이한 무슨? 한 어. 스쿱이라고 하네 <웃음> 아 내가 하면 안 될까? 응 이제 됐지 이 정도 응. 뭐 됐지 응는 이게 옳지 섞, 내가 섞으면 어, 안 될까? 어. 잠깐만 이거를 뚜껑을 돌려서 닫아. 다시, 돌려서 닫 응. 그러면 쉽게 쉽게 이렇게.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어, 색깔이 변한다. 어. <웃음> 너계약서 <개 앞에서 웃음> <개 자리 쉬워. 웃음> 게다리 치면 내 거야 이러고 있지 너 <웃음> <웃음> 화가 났다. 엄마 음. 음, 내가 먹어볼게 먼저. 응. 음. <웃음> <웃음> 음 일단 맛난 향 좋아. 응 냄새 합격. 먹어봐. <웃음> 해리가 싫다던 흑임자 맛은 어떨지. 시작. 오케이. 오케이. 응! 맛있어! 맛있어? 맛있어? 네, 아, 진짜? 이 네, 내가, 내가 볼래! 나거이 <웃음> 어, 어. 눈이 커졌어! 이거 무슨 냄새야? 맛있겠다! 맛있다. 맛없어? 이번에는 엄마! 잠깐 엄마 한번 먹어보자! 잠깐만. 맛있지 든든하겠다 진짜! 캐리는 어른들의 맛에 몰라서 아까 말없다고할 거야 어 맞아 진짜 맛있다 진 응, 엄마도 흑, 흑임자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 엄마, 엄마, 이거 나도, 어, 나도 근데 싫어. 맛있어 맛있는데. 이거 합격이야 합격이야 어. 됐어는 나로 안 됐어 됐다 어 테리 봐봐 정교하게 러니까안네 아, 역시나 네, 다리고요 네. 네. 역시 달고한번한번너 아, 맨날 해. 그런다 한번 어린 게 벼슬이야? 네. <웃음> 어린게 좋은거냐? 아! 내 손에 묻 좋은거야 ㅎㅎㅎ 옛날만 어린게 더안 돼. 내 손에 묻은거는 어. 어? 괜찮지? 어? 내 손에 묻은거는 괜찮지? 어. 안괜찮아 털거잖아 너 손에 묻으면 어? 아니 그거를 끝까지 끝까지 어 옳지 됐다 잘했어 슈기슈기슈기슈기슈기슈아 슈기. 슈기 슈기. 음. 그래? 응 코드 이런게 맛한번 봐봐 맛도 있 맛있겠는데 이거? 이거 맛 마... 아,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씨앗도 먹을래 <웃음> 진짜 맛있는 거 확실해? 음. 맛있는 거안 맛있는 거예요? 자표! 자표! 그냥 이 컵으로 이부 대고 마셔야지 끝내면 뭐어 맞아 레있첼 하니까? 어, 여기 한 번만 엄마 찍어볼게요 안에 우와 까까 맛있어 어때? 뭐가 더 맛있어? 이게 더아 그래? 엄마 이거 응. 내다 먹을래 엄마도 한입만 먹어보자 응. 한입만 잘겠다 <웃음> 아. <웃음>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<웃음> 엄마도 흑임자보다는 미숫가루 <웃음> 근데 흑임자도 괜찮아. 응 괜찮. 어 대망의 초콜릿. 여차례. 엄마는 아 지금까지는 미숫가루가 1등. 나도. 흑임자가 어? 2등. 어아 근데 흑임자가 1, 1위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. 입맛에 따라서 그치. 나나 나한테, 나한테. 너 아니야, 1위야?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나, 어, 흑임자 1위야? 아니 아니야. 너무 완벽하게 안 해도 돼. 대충. 완벽하게 해도 돼. 나한테 나는 좋아. 어허, 완벽주의자야? 응. 좋제뚜껑도 예. 자자. 유요 운동 겸 섞기. 어. 나. 거. 아니야. 한 표도 안 님에 안 돼. 아. <웃음> 진짜 맛있겠는데? 응, 빨대. 빨대. 이, 이게 테리꺼. 테리꺼. 음. 맛있어? 응. 맛있어? 뭐가 1등이야? 이게 1등이뭐요 <웃음> 이거는 흑임자가 <웃음> 2등입니다. 와, 짝짝짝짝 축창. 입어야 돼, 차례! 그래. 어. 이번엔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근데>? 여거 <여보, 웃음> 아까 맨처음 <웃음> 흑임자 <웃음> 제일 싫다고 했지? 이게 이 1위. 2위는? 2위는 이거. 미숫가루. 아니, 근데 공동 2등. 공동 2등? 왜냐면 초코우유 맛도 좋아요. 왜냐면 어. 왜 초코우유 맛도 좋아. 맞아, 맞아. 이것도 맛있어. 난 바나나도. 나 근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다 초코는. 맞아. 공동 2등. 아니다. 어, 흰자 1등? 맛있어? 잘어울려? 응. 잘어울려 어? 음. 음. 맛있어?